여러분들 너무 예쁘시네요 춤춰보세요 <웃음> 환한 연기 환한 연기 <웃음> 귀여운 연기 깜짝 놀랬어 <웃음> 눈보셔 <웃음> 엄마가 왔어 물을 엎지르고 장난치고 막 펜으로 다낙했는데 엄마가 봤어 너희들 아, <웃음> 들어가자 어머 안했어. 어 아, 엄마, 뭐야? 어, 응? 장태리 무서워하는 연기하는 줄 엄마 이제 다음 연기 아, 어? 다음 연기? 어어 어, 그러면 어떻게 봐서 무서운 연기 <웃음> 그러면 테리가 테리의 옷에 김치 국이묻은 거야. 아 파스타 그게 묻은 거야. 소스가 그래서 생피한 표정. <웃음> 그리고 갑자기 춤인 음악이 나왔어. 음악이 나와서 춤 신나는 거. 신나. 리듬 타고. 누가 더 댄스 댄스 배틀 누가 이기나. 빰빰빰빰빰빰빰빰. 빰빰. 오 <웃음> 가자 들어가자 <웃음>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바람이 너무 시원해가지고 <웃음> 누가 이겼어? 나너 해리가 이겼어? 둘다이겼아 그거 만지지마 번개맨데 그거 만지면